여섯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6시 나와가지고요. 에스테야 외곽 순례길 시작하는 곳 그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면서 슈퍼마켓 들려가지고 음료수랑 여기서 좀 사서 지금 콜라 하나 사가지고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험시험 가다보면 또한두세시 도착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숙소가 없을 것 같아요. 예약을 안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제일 싼 데거든요. 좀 서둘러 보겠습니다. 스틱도 있겠다. 스틱 이 있으니까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요. 초반이라 그런가 아직 발 아프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아 물론 좀 있어요. 아픈 거는 전처럼 많이 아프고 이런 건 없어요. 사람들 몰려옵니다. 저도 출발하겠습니다. 콜라 마저 마시고요. 그게 나오는거 아니었어요? 한방울도 안떨어진게 지는 아깝게 마지막이였어 낭비했어 많이 뱉어 방금 회복권 다 경험해봐야 하는데 아침에 <웃음> 쉬고 있는데 한국말이 들려가지고 봤더니 한국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한 9키로? 꽤 걸었어요 같이. 근데 그 친구들은 여기서 좀 일찍 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기 아크로스까지 가야기 때문에 저는 또 먼저 혼자 갑니다. 확실히 일행이 있으니까 힘든 게 덜해요. 그리고 스틱이 한그걸 하는 것 같아요. 스틱 없었으면 발이 빨리 아프고 피곤했을 건데 한7 k 로를안 쉬고 그냥 걸어 봤으니까요 그 친구도 이제 헤어지니까 갑자기 또 피로가 쏟아지네요 그래서 물도 마시고 좀 쉬었다가 저는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은 로그네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찍 일찍 움직이면요 가보겠습니다 저는 숙소 들어왔고요 아, 그렇어요. 빨래까지 했습니다. 네. 네, 빨래라고 하기도 뭐한 게 세제가 없어서 그냥 세탁기는 있는데 세제가 없대요. 그래서 물빨래만 했고, 건조기 쓰기에는 아까워서 네, 햇볕 좋길래 일단 널어놨습니다 저는 이제 돈을 좀 뽑아야 돼서 좀카갓돈 뽑는 데 있는 데까지 갈까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뽑고 왔는데, 100유로를 뽑는데, 7유로가 수수료가 붙네요. 100유로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는 뽑아본 적이 없어서 수수료가 얼마나 붙을지 모르겠고, 50유로를 뽑으려 해도 수수료가 7유로였어요. 그렇다면, 다음에는 한번 200유로를 한번 뽑아볼까 해요. 수수료 은근 아깝잖아요. 하나 비바 카드가 수수료가 없다고 해서 그걸로 가져왔는데 수수료가 계속 붙고 있어요. 제휴 은행이 따로 있나요? 그걸 잘 몰라서 한번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자, 뭐좀 먹으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파이아를 시켜봤습니다. 스페인 오면 파이아를 먹어보려고 시켰는데 사실 제가 쌀을 안 먹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웃음> 원래 쌀을 잘안 먹는데 괜찮네요 많이 걸어서 에너지 많이 썼으니까 먹어도 되겠죠요싸야랑홀다랑 <놀람> 해서 한류로 줬습니다 옆방은 서비스고요 빵은 내일 여행 중에 식사용으로 먹겠습니다 양은 우리 항공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징어도 있고요, 새우도 있고요, 조개 같은 것도 있었어요. <웃음> 수 천천히 마시고 동네 좀, 좀 돌아보다가 들어가겠습니다. 들뭐 하나, 하나 보네요 오, 재밌겠다 저는 먹을 것을 찾아본가 동시에 혹시라도 그 미국 친구들이랑 독일 친구들이 있는지 똑같은 스케줄로 왔으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저녁시간이라 나와 있어야 하는 게 맞을 텐데 이 시간에도 안 왔으면 아마 이전 마을이나 거기서 산블로나에서 이박을 했다든지 그랬을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없으면 Hola. Hola, ya están aquí, t o Llegaron. Bien, bien. Bien, está, bien. está bien. bien. Estoy bien, estoy bien. Descansar, descansar. u n Es que pobre también. m s a ah. j e eh, m s a ah. j e masaje. m n s a j e m s a j e n b i e n e s q u e m o b r e t a m b i é n e h m a s a j e m a s a j e m a s a j e m a s a j e m a s a j e m a s a j e m s e m a n s m a s a j e e s m s n m a s a j e a s a j e I'm looking for VI amigos. Amigas, amigas. No, no, no, no, no, Yo i p u o r o r o o r o r o r o r a o o por no. por r el... no. sí. por r o r a r o r a r por por aquí. r a o por aquí. t a m o no? r por aquí. aquí por a r o o n o o a o n o e s t o n p o o por aquí. o r o r a a o r a o r o o 술래길 하면서 마주쳤던 스페인 아저씨들, 아줌마들이 날 알아봐주고 인사를 해줬네요. 친구를 찾고 있다고 하니까 저쪽에 돌아가면 또 있다고 그래서 한번 돌아가 보고 있습니다. 역시 저녁시간이 돼야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보이니까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까지도 없으면 숙소에서 자고 있거나 아니면 아주 늦게 도착을 한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진짜로 팜플루나에서 이박을 했다든지 했을 거예요. 아, 그 마사지 그 조금 받았다고 좀 걸을만 합니다. 좀 한국에서 처럼 하드하게 안 해주고 부들부들하게 해줬거든요 하나도 안 아프게 그래서 아유 뭐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지금 쩔뚝거리지도 않고 잘 걷고 있습니다 아. 없나 봅니다 아, 제스랑 리아 그리고 산타 자랄 그 친구들 제일 보고싶은데 없나 봅니다 아, 혹시 여기 없으면 없는거야 팜폴로나에서 2박을 했을 것 같아요 아, 루카스 아저씨도 안보이고 그 아저씨는 발이 빨라서 와있을 것 같은데 술 좋아하는 아저씨라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없는 곳으로 예 네, 없는 곳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그때 아까, 아까 그 스페인 아저씨 있는 데로 가 볼게요 아 유스테레스 구매도 났고 어예예예예예예 Ahí te lo sacas para a f u e Tú te lo sacas para f u e r a Bueno, ¿eh? Recomiendo. Sí, sí. Ve r e c o m i e n d a Comida. Recomendado, sí. Sí. Sí. sí, sí 파노 a 노 메뉴 오오파 까르보나라 음. 요걸로 한번 먹어볼까? 오케이. 요걸로 하나 먹어볼게요. Esto por favor. No. Vale. En eh, pepita. Eh, sí. ¿Cerveza? Sí. Cerveza. Total cuánto cuesta? ¿Todo? Eh, todo. Todo, todo, todo. Esta vale dos y seis y seis, dos y seis, seis, seis, seis, s e s seis, seis, s i s s e e i s seis, o e i s s e e s s e s s e Si ¿Sí? <risa> sí, no, escúchame, tú le vas a cobrar. Sí, ya sé sí, que se puede cambiar. Se m a t ó para hacer toda la paternalia. Eso es. Eh... Ocho, cincuenta. Cincuenta, cincuenta, cincuenta, cincuenta, sesenta, sesenta, sesenta, sesenta, ochenta. í noventa, diez. Diez, cien, bueno, diez no, sería ocho, nueve, diez, diez, he d o c o los céntimos. s q u i é es la copia? t i e n d i o z d i e n diez, diez, ten. diez, diez, diez, i e diez, diez, diez, t e z t i e z e i e e i e